안녕하세요 또또 헌터입니다 오늘은 또 1041회 토요일 방송 복귀 방송입니다 41회도 번호가 앞으로 쏠렸죠 번호가 쏠렸습니다 어,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1등 맞추기는 어, 아주 많이 까다로 어려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 번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6, 7, 9, 11, 17, 18, 보너스 볼 45, 어, 6으로 시작해서 18로 끝났죠. 음, 상당히 어, 그 번호, 번호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 어, 우리 로또 헌터는 이번 2차 적중률이 엄청 높았죠? 회기분석자료 빼놓고는 다 적중한 것 같은데, 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0 4 1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월요일, 일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제의수 총정리 화요일 날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 날은 2월 수또 그리고 필출 끝수 어, 목요일 날은 일부에서는 약수 또는 제의수 추가를 했고요. 2부에서는 어, 내수 중 고정수 찾기 어, 토요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에는 아, 약수에서 고정수 찾아보기 아,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번 2차는 약수에서 어, 필출할 거라고 봤죠.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약수들을 약수에서 고정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입니다.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외수 총정리를 했죠. 이 약수가, 약, 약수가 그 지난해 차에 1040회에 완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차에는 한 개에서 많게는 세 개까지 찾으셔야 된다고 라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수가 아니고 이 제목은 약수 또는 제외수라고 했지만 어, 그 나머지 수에서 이걸 제껴놓고 일단 제쳐놓고 어, 봐서 어, 그 좋아 보이는 수가 없으면 이거 다시 갖다 써야 되는 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약수를 어, 상당히 이번에는 어, 토요일날 어, 다시 약수에서 고정수 찾기까지 해가면서 어, 약수를 아주 소중히 다룬 해차였습니다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40, 40 제외 적중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 우측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우연 속 올라간 수였습니다. 예, 제기 적중했죠. 어, 이 약수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1 6이죠 이건 우측으로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우연 속 올라간 수였습니다. 아, 제기 적중했고요. 어, 다음은. 어, 3입니다. 3를 자료, 자료가 두개가 있었죠. 어, 여긴 좌측 계단 타기를 하면서, 어, 4연속 올라왔고요여기는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이번 2차서부터, 지난 2차서부터죠. 지난 2차부터는 퐁당퐁당 자료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 나와도 아, 놀랍지가 않은 수들입니다. 이번 2차에 3개가 있었죠. 그래서, 어, 토요일날 이것도 오늘 오전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데 이번 2차에도 또전멸을 했어요 퐁당퐁당 자리에요 나오시기가 임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외 적중 했고요 자 다음은 어, 22 어, 세로로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료가 두 개가 있었죠 이것도 제외 적중 했습니다 어, 이번 차는이 약수들 중에서 한개에서세개 정도는 찾으셔야 된다고 라 했어요 어, 1입니다 1은 우측으로 우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는데 이것도 제외 적중했습니다 <웃음> 다음은 어, 31이죠 세로로 4연속 올라갔는데 이것도 제외 적중 됐죠 다음은 어29 세로 사연속인데 이것도 제이 적중했습니다. 다음은 39 이거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는데 이것도 제이 적중했죠. 다음은 33 이건 세로로 사연속 올라갔는데 역시 제이 적중했습니다. 다음은 어, 24번, 풍당 이건 당, 퐁, 퐁, 당, 퐁, 퐁, 이렇게 사연속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제위적중했습니다이 어, 자료가 3개가 있었는데, 퐁당, 퐁당 자료가 어, 이번 이차에안 나왔어요. 이번 2차 긴장 많이 했거든요. 이 헌터는요. 자, 다음은 어, 5번이었습니다. 이건 퐁당, 퐁당 역시 사연속 올라왔는데, 제위적중했습니다이 어, 별난카페는 이번 2차서부터는 어, 이 퐁당퐁당 자료에서 늘 고정수 한 개는 찾아보면서 갈 생각이었는데 어, 이 5번을 유력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외가 됐네요. 이번에. 자, 또 어, 여기는 어, 6이었습니다.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어, 6은 출을 했죠. 6번 출했습니다. 한 개에서 3개 정도 출할 거라고 했는데 두 어, 개가 나왔죠이번에 차에 6번하고 11번이 나왔습니다. 6번하고 11번. 목요일날 추가했죠. 어, 약수 추가했는데 어, 월요일날 올린 자료에서 6번이 나왔고요. 이 추가한 자료에서 이 11번이 나왔습니다. 이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11번 출했습니다. 2월 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가 어, 나왔네요. 1개에서 3개 정도 나올 거라고 어, 이 헌터는 1개에서 3개 정도로 예상했죠. 두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37번이었는데요. 우측으로 두개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요거 재기적 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약수를 이번 2차에 총 14개를 보여드리면서 한개에서 3개 정도를 찾아보시라 그랬어요. 어, 여기서는, 어, 일반적으로, 어, 뭐냐면 약수에서 보면, 어, 일반적으로 한개에서두개가 출하는데, 많이 출하면 3개, 4개까지도 출한 적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한개에서 넉넉히 3개까지는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2개가 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구요. 다음은, 그래서 여기는 6하고 11이 출해서 2개 출했습니다. 다음은, 그 약수를 토요일 날, 오전에, 오늘 이 약수는 약수끼리 모아서 복귀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늘 오전에 약수에서 고정수 찾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 약190몇 회던가 몇 조회수가 그렇던데요. 어, 여하튼 어, 이번 2차에 약수는 꼭 출할 거라고 이 헌터는 봤기 때문에 어, 고정수에서 찾아보려고 또 모여까지 했습니다. 가능하면 어, 회원님들한테 어, 도움을 드리려고 어, 애쓴, 애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약수 중 고정수 찾기, 아, 1041회에는 한개에서세개 정도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1040회에 아, 11, 11개가 완제되었는데, 이번 2차에는 14개를 보여드렸어요. 완제됐, 지난 2차에 완제됐기 때문에, 이번 2차에는 한개에서세개는 출할 거라고 아주 거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헌터는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6하고 11이 출했죠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본 것들입니다 우선 퐁당퐁당 자료를 확인했죠 3번 하고요 여기 다시 살펴봐야 할 약수 이렇게 해서 3번 24번 5번 이건 퐁당퐁당 자료 3개였습니다. 거기다가 어, 22번 또 11번 어, 이렇게 어, 또 11번은 적중을 했죠. 아침에 출연한 거저 확인한 거 중에요. 어, 이렇게 37번까지 어, 퐁당퐁당 자료 3개하고 어, 일반 어, 규칙순대 이거는 어, 필출그룹에 들어있는 것들만 어, 이 벼, 헌터가 가진 필출그룹에 들어있는 것 3수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다시 오늘,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 이 6개 중에서 어, 11번을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화요일 날 어, 회기분석 자료를 올려드렸죠. 어, 이거 하나가 이번이 차에 오류가 났어요. 회귀분석이 이번 에차에도 어, 천멸을 어, 했습니다. 요네개 뽑은 거는 천멸을 했고, 어, 원본에서는, 어, 원본에서는 17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회귀분석 자료는, 어, 두 개, 두개 예, 정도는 일반적으로 출해주는데, 어, 앞으로 쏠리면서, 어, 뒤에 번호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17번 하나가 원본에서 나왔고, 어, 이 헌터가 뽑은 네개 수는 전멸을 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이번이 에 오류가 났어요. 나머지는 다 적중했죠? 어, 또 계속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 수요일 방송입니다. 수요일 날은 어, 2월 수 그리고 필출 것 수였는데요. 어, 2월 수는 어, 처음에는 8, 26, 29, 36을 뽑았어요. 2월 수 어, 왜냐하면 11번은, 11번은 규칙수에 들어있어서 일단 빼냈습니다. 빼내고, 8, 26, 29, 36을 뽑았다가, 이거는 그래서 이제, 2월수 요 압축한 거 요거는, 여기는 전멸을 했죠. 8, 26, 29, 36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살펴본 약수, 약수들 중에서 필출그룹에 들어있는 약수들을 다시 살펴봤죠. 거기서 11번이 나왔습니다. 이거죠, 바로. 여기 다시 살펴봐야 할 약수,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서, 어, 2월수 11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중을 했고요 자, 다음은, 그래서 처음에 약수로 뽑아, 아, 제쳐놨던 거에서 다시 불러다가 다시 적중을 시켰습니다. 약수는요. 아 2월수는요. 어, 아, 그 다음에 필출 끝수는 08 끝수, 80 끝수를, 아, 필출로 봤어요. 그 이유는 8을 제거하고 보면, 어, 여기 10, 18, 20, 28, 30, 38, 40. 이게 현재 유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1 0 3 9회까지5연멸이딱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필출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18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출 구 수에서는요. 그래서 어, 여기 18번 한 개가 나왔네요. 18번 한 개가 나왔죠. 연구 어, 수가 아주 어, 지칠 정도로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연그 수는 다음 이차에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8번을 적중했고요 어, 목요일날은 어, 네수 중에서 고정수 찾기였습니다 목요일날이요 자 여기는 어, 고정수 찾기 이전에 우선 먼저 이번 일차에 꼭 살펴봐야 할 구간을 먼저 보여드렸죠 어, 여기는 어, 이번 일차에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세 그룹 중에서 어, 꼭한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어, 라고 는라 강조를 했는데요 어, 1등 1등이 없다 이 소리죠 여기서 여기 있는 토요일날 마무리 하실 때 여기 있는 수가 한 수도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서는 어, 17번이 나왔습니다 17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두 개는 또다음회 차로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어 이건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여기 10인수 이겁니다. 어이 헌터는 이걸 알박기 수라고 하는데요. 규칙 이렇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어이 뭐냐면 어, 추첨기가 아무리 공이 위로 부웅 떴다 떨어지더라도 여기 있는 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어, 헌터는 이걸 알바 기술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이차에이두 그룹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요일날, 네수 중에서 한 개에서 두수 찾기였죠. 고정수 찾기였습니다. 여기는 원본은 이랬는데요. 여기는 압축, 네 수로 압축한 거는 2, 7, 12, 19였습니다. 여기서는 7번이 출해졌죠 7번이 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는 적중을 역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본방송은 어그 유튜브 방송은 마쳐졌고요 토요일날 은건 지금 앞에서 미리 약수해서 정리를 했죠 어, 복귀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됐고 이제 필출 3 스크럽 입니다 로또헌터 어, 여기도 어, 고정 한수 찾는 데는 실패를 했고 나머지는 다 적중을 했어요 어 이번 이번 회차에는 어, 라인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라서 어, 자리를못 올리셨어요. 19일까지는 해외 출장 중이시라고 어, 어, 저, 카페에 어,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어, 필출 3수 클럽은 이 헌터 혼자서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고정 한 수까지도 좀 신경을 썼는데 어, 실패했습니다. 고정 한 수는요. 어, 헌터 연구실의세수 중에서 고정수 찾기였습니다. 아, 여기는, 어, 그, 9번이 적중을 했죠. 9번을요. 아, 9번이 나왔습니다. 9, 28, 37, 세개를 뽑았는데요. 아, 이렇게 뽑으면서, 아, 여기, 아, 써놓기를, 어, 아, 삼수클럽이라서 3수 세 수만 뽑았지만, 나머지 수에서도 좋아보이는 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어, 근데 이 나머지 수들 보면 여기 에조하이 있는 수가 여기 많았습니다. 어,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9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1번도 출해 줬죠. 또 어, 17번도 나왔죠. 또 18번도 나왔죠. 아, 여기 빠졌네요. 요거 4 5번 보너스 볼도 나왔죠. 여기 빠졌습니다. 어, 일단 실당 번 4개에다가 요거 체크 안된 보너스 볼까지 해서 아, 여기에서 다섯 개가 나왔네요. 아, 엄청 많이 나왔네요. 어, 좋아 보이는 수가 많아, 보였 좋아 보이는 수가 많아 보였는데, 여기서 보너스 볼까지 다섯 개가 나왔네요. 다섯 개가. 아, 여기서는 세 개, 세수 뽑은 거에서는 한 개를 적중했고요. 여기 3수클럽이라서세 개만 뽑았지만, 여기 좋아 보이는 수가 상당히 많았죠? 9번, 11번, 17번, 18번, 요 체크한 뒤 딘, 45번 보너스 볼까지 다섯 아, 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원본에서. 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고정한 수를 올려드렸는데, 고정한 수는, 어, 그 약수들 중에서 퐁당퐁당 올라간 수, 5번을 뽑았어요. 3개 중에서. 3, 5, 24가 있었잖아요. 어, 요게 이제 이번 2차서부터는, 지난 2차서부터죠. 지난 2차서부터는 이 헌터는 요 퐁당퐁당 자, 수에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 퐁당퐁당 자료인데요. 어, 이번 2차에 어, 실패했습니다. 다음이 차도 역시 퐁당퐁당 자리는 계속 거는 눈독을 리고 살펴봐야 될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자유분석실에 함께 찾아봅시다 해서 여기 8수인데요. 여기 1에서 3수 나오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어요. 이건 같이 찾아보자고 올린 거였어요. 자그런데 여기서는 7번이 나왔습니다. 7번이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또 일반 분석실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일반 분석실에는 어, 이렇게 둘레여섯여덟 어, 역시 여덟수인데 이거를 압축을 하는데 네수까지 압축해서 더이상 세수까지를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어, 여기 더이상 압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압축이 안되니까 어, 함께 토론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18번 하나가 적중했습니다. 4개에서는요. 그 다음에 원본에서는 6번하고 18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이번 이차 유튜브 방송과 어, 필출 3스크럽 어, 복귀 방송을 했는데요. 어, 올린 자료가 많아서,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했습니다. 치료해서, 어, 구독자님들 치료하실까봐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어, 떻습니까 이번 이차에 적중률이 엄청 높았죠? 어, 그 회기 분석 자료 하나만 뽑은 데이터에서 안 나오고 원본에서 나왔죠. 어, 그리고 여기 필출3수 클럽에서는 고정 한수 찾는 데는 실패를 했어도 나머지는 아주 어, 이렇게 푸짐하게 아주 원본에서는 푸짐한게 어, 이렇게 출해졌네 푸짐하게 어, 상당히 푸짐. 여기는 3수 어, 클럽이라서 이 원본이 이렇더라도 어, 세수 또 어, 이렇게 원본 이대로 올려드리면 사실상 여기서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수로 압축을 해드리는 건데 그 세수네수로 이렇게 압축을 해드리는데 세수네수로 압축한 거에서 찾기도 상당히 사실상은 어려우시죠? 두 개에서 한개 찾는 것도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 헌터가 세수 압축하는 데까지는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적중을 하고 있죠 어, 그건 뭐, 이번 이차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계속 이제 살펴보셨은지 아시잖아요. 어, 적중률이, 헌터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이 헌터 자료 잘 참고하셔서, 어, 대박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로 이번 이차 분석, 어, 복귀 방송 마치고요 어 다음 회차에도 어, 좋은 자료, 어 많이 찾아가지고, 어, 이, 어, 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 다음이 차에 어, 또 이번이 차에 기대만큼 어, 성과를 못 거두신 분들은 어, 다음이 차에 어, 다시 분발하셔서 어,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아, 제회수예요제회수 제일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헌터도 어, 제회수라고 하지 않고 아예 이름을 약수라고 했고. 오늘 보셨듯이 토요일날 와서 다시 그 약수들 다시 살펴보잖아요. 그렇게 살펴보아도 눈에 눈 앞에 고정수를 이렇게 보고서도 사실상 이렇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로또입니다. 로또. 그래서 이번 이 차에 그 초기의 성과를 묶어두신 분들은 다음 이 차에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